반갑습니다 초롱공인 중개사 사무소 소장 방이선 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19일 토요일 밤 이에요 하루에 영상을 또두개 찍기도 처음이네요 낮에 질문들을 주셨던 분이 계셔서 문자로도 좀 답을 달라고 그게 들어와 있어요 어 전화로 이제 설명을 드렸더니 소양님 그 설명하셨던 그뭐 법은 어디가서 부산시 그 자료를 찾아야 됩니까 하고 질문 주신 분이 계셔서 그냥 한 분에게만 답을 드리니 아 이거 영상을 찍어서 또 이렇게 해당되는 분들이 계실 거니까 간단하게 또 한번 올려드려 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올렸던 게 있어요 있는데 또 너무 지나가 버리면 또 자세히 안 봐지는 분들도 계셔서 어, 또, 최근에 구독을 하셨던 분들이라든지, 알람 설정 되신 분은, 그럼 내일 또 일요일이잖아요, 그죠? 코로나 때문에 어찌, 어디, 어디 뭐, 뭐, 다니시죠? 이럴 때 편안하게 그냥 뭐 설거지 하면서 들으시고, 운전하면서 그냥 스피커폰으로 들으시고, 어, 오며가며 뭐, 그렇게 들으시면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어, 그, 요 영상을 오늘 잠깐 한번 정리를 해봐드리겠습니다. 음, 먼저, 어, 오늘 주셨던 질문이 어떤 거였냐면요. 질문부터 정리를 좀 해드리면 어, 소양님 부산의 모 재개발 구역에 어, 과소토지로 처음에는 이 과소토지도 분양 자격이 나오는지를 그 자체를 모르셨대요. 어, 이분은 현재 무주택이시고 어, 60 조합에 전화를 했더니 6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분양 자격이 나오니까 분양 자격 신청을 하지 마라 하더래요. 조합에 계신 그 분이 흔히 우리가 조합에 이렇게 전화를 드리고 질문을 할 때는 조합에 앉아계시는 그 하나만으로도 공신력이 있어요 아 조합에 물으면 여기 관련은 다 아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질문을 드리죠 근데 의외로 조합에 계신 분들은 그 현업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원래 그 조합의 이사님이나 뭐 조합장님이나 요런 그 자격 자체가 그 구역 안에 원주민으로 몇년 이상 거주 하셔야 되고 어 이런 그 자격이 있기 때문에 어 다른 투자를 많이 하시고 재개발 지역에 뭐 사고팔고를 많이 해 보신 분들은 굉장히 깊이 있게 공부가 되어 계신 분도 계시지만, 반면에, 평생 가지고 있던 그집 하나가 이제 재개발이 돼서, 오래 거주하고, 또 뭐, 인품이 있고, 주변에 또 평판이 좋고, 이러다 보니까 조합 임원이 되어 계신 분이 계세요. 도정법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그 조합의 일을 보신다라기 보다는, 근데, 어떻든 간에, 밖에서 전화를 할 때는, 다 기본적으로 안다는 신뢰를 일본으로 가지고 전화를 하시게 되거든요 그런데 모르면 내가 정답이 아니다 싶을 때는 그냥 모르니까 어, 다른데 전문기관에 한번 물어보세요 라든지 어, 그게 아니면 그 조합을 전문으로 정비 그 담당하는 정비 전문 업체가 계세요. 거기에 연락처를 드리면서 다시 알아보라고 하셔야 되고 그 정비 전문 업체도 정답을 주실 수가 없다 하면 유관 기관이나 아니면 공문으로 그런 질의를 해서 정답을 찾아서 조합원들한테는 정확한 답을 주시는 게 굉장히 저는 좀 그래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조합에 대해서는 조합에 전화하면 다 아는 걸로 흔히 들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조합 전화했더니 어, 60이 안되니까 분양 신청하시면 안됩니다. 자격 없습니다. 요 대답 하나를 들었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는 무주택인데 된다는 거죠. 무주택인데 그래서 나중에 추가 신청을 그 조합에서 어, 이분만 받은 게 아니고 뭐 다시 추가 분양 신청을 받았나 봐요. 조합원들을 이 남구에 있는 뭐 조합이에요. 뭐 이영기역으로 시작되는 구에 있는 그런 재개발이에요. 그래서 이제 추가로 신청을 했는데, 추가 신청한 것까지는 다 좋아요. 그분이 이렇게 이제 하나를 가졌죠. 그랬는데, 계속 자격은 무주택이잖아요 여기 입주권은 뭐 이렇게 신청을 해놨지만 토지잖아요. 토지. 맞죠? 분양 자격은 바다가 있고, 아직 관리 처분이 안난 거예요. 그러면 입주권을 가진 게 아니고 이분은 내 이름으로 관리처분 인가를 받으면 향후에는 이제 조정지역이니까 5년 동안 다른 데 분양을 넣는 게 당첨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청약 그 제한에 걸리죠. 아직은 그 직전인 거예요. 여기 진도가. 그러다 보니까 어디 다른 데 청약을 했고 만약 에 여기에 무수택자로서 당첨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면 이 재개발 입주권은 예를 들어서 5년 뒤에 입주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이분은, 이 분양권은 3년 뒤에 완공이란 말이죠. 3년 뒤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럴 경우에 여기 무수택으로 받은 이 재개발 지역의 입주권을 소장님, 내가 지금 이거를 팔고, 팔아버리고, 이 입주권을 이 분양 당첨 받은 거 이거 하나만 가져가면 되지요? 이렇게 질문이 온 거예요. 답을 뭐라고 드려야 정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산시 도정법 조례에 보면 그게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아, 이걸 한번 찾아봐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오늘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부산은 좀 다른 그, 다른 시의그 조례하고는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 재개발, 재건축 그법 중에 가장 앞서가는 법이, 어, 사실은, 어 서울 그거잖아요 전체가 대체로 서울을 좀 따라갑니다 전체적으로 뭐 영상 찍고 있는데 전화가 들어가 어, 서울에는 어떻게 되어있냐면요 어, 토지에 대한 자격으로 받는 경우에는 조례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라고 되어있어요 어, 여기는 과소토지는 아예 안됩니다 서울은 그냥 90 이상이어야 됩니다. 안됩니다. 아무런 단서가 없어요. 만약에 서울에 뭐 87제곱미터를 갖고 있다. 어90 이상이 다 된다 했는데 그 밑에는 무수택이면 되나요? 단서가 없습니다. 법대로 하면 서울은 아예 안나옵니다. 꽝이 됐습니다. 로또로 치면 꽝 과소토지 그러면 어, 대구는 한번 볼까요? 먼저 대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대구에는 어떻게 되었냐면 어, 이번 여기 보면요. 분양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면적이 대구광역시 건축조례 37조의 규모 이상인 자 어, 대구는 90인지 60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 조, 조례를 안, 안 클릭을 안 해봤습니다. 부산은 60인데 대구는 90인가 60인가 클릭해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정해져 있는 요 규모 이상인 자를 준다 해놨는데 다만 해가 단서가 붙어있죠. 다만 권리 산정 기준일 이전에 분할된 한 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지목이도 현황도 도우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그 어, 과소 토지 경우에 소유자는 분양 대상자로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뭐, 없을 수도 있고 이랬네요. 그죠? 근데, 어, 이거는 할수 있다는 거에 그냥 밀어붙여보는 거죠. 뭐. 그럴 여지가 남아있네요. 대구는. 명확하게 규정이 안돼 있습니다 대구는 이렇고 해. 그러면 이 서울과 대구와 비교해서 부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은요 이번이 어떻게 있냐면분양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총면적이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39조 규모 이상인 자 이건 부산이니까 제가 당연히 야무지게 클릭을 해 봤겠죠 어, 여기는 어떻게 있냐면 어, 돼지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떼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보면, 그, 이제, 어, 일반, 그러니까 우리 주거지역 있죠.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어, 이제, 대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60 이상입니다. 60 이상. 근데 거기에 상업지역으로, 뭐, 일종, 뭐, 그, 일반 상업, 뭐, 뭐 유통상업, 근린 상업, 상업지역으로 돼 있으면, 요거는 150 이상이 되어야 돼요. 어, 주택은 어떤 거겠어요? 2종, 뭐, 일반 주거, 3종 일반 주거, 준주거, 뭐, 어, 뭐, 1종 일반 주거, 이런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면 60 이상이면 되는데, 상업지역 되어 있으면 150 이상이고에, 그 다음에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거는 200 이상이 돼야 됩니다. 부산의 요 건축조례 39조에는. 어, 요 이상 되면, 그냥 지목도 도고, 뭐, 현황도 도라도 다 주는데, 다만, 부산의 요 다만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그 부산은 지금 이제는 사전타당성 검토 신청 통지를 받는 날이 권리산정기준일입니다. 그죠? 그 이전에 분할된 한 필지 토지로서 그 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과소 토지를 말하죠. 60 미만을 얘기합니다. 지목도도, 현황도도면 안 나오고, 그 현황도 지목도가 아닌 2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소유자는 소유자는 여기서 주어는 뭐가 되겠습니까? 주어는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자 소유자는 주인공이 누구라고 해? 소유자 요 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후부터 여기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입니다.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날 이후부터 이후부터 법 제83조 제사항에 따른 공사완료고시일까지 공사완료고시일 이전고시일이겠죠 공사완료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그러니까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내 남편. 그리고 그세대주의그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그러니까 아내와 아들이 여기 있고, 남편과 딸이 부산에 있다면, 아내와 아들이 서울에 있고 부산에 있다면, 전부 다 포함, 전 세대원 포함. 언제부터에? 사업생 인가일부터 이전 고실까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분양 대상자로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요 구간을 A라 하고요. 요 구간을 B 구간이라고, 여기를 C, 여기 D라 하겠습니다. 이거 중공일 기준으로 잡아요. 중공일 기준. 중공인가 고실인 중공. 요렇게 잡으면 지금 아까 저한테 문의를 하셨던 분은 요 이제 A분인 거죠. A분. 사업식인가부터 지금까지 보유 중이에요. 현재까지. 아직 소유권 인전 한 번도 안 됐고. 그러니까 요 분이 소장님 내가 다른 분양권 나중에 한요 정도쯤 기간에 분양권 완공돼서 나는 요 때쯤 주택 소유를 할, 할 형편입니다. 요럴 때 요거를 B한테 팔았어요. 과소 토지를. 팔아버리고 나면 나는 나중에 이렇게 D가 보유하고 있을 요 시기점에 내가 주택 소유를 A가 하고 있어도 요 A, B, C, D가 다 분양 자격에 이상이 없겠습니까? 이 질문이고 다 이상이 없어야 팔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데 여기에 조문은 예. 여기 사업식 인가일부터 어디까지? 중공요, 중공인가고실까지 여기까지 몽땅 뭐라고 해? 모든 소유자는 다 무주택을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인데 A가 갑자기 여기는 무주택이었는데 이 구간에 A 소유자는 주택을 유지를 소유를 해버렸어요. 그럼 사업식 인과일부터 여기까지에 해당되는 A라는 이 사람이 탈락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왜냐? 이 과소 토지를 소유한 고 기간에만 무주택을 유지하라는 단서가 없어요. 모든 소유자에 들어가는 소유자 4명 속에 한 사람한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 A가. 그래서 결론. 결론 뭐라고 내려야 되겠습니까? 부적격 되는 거죠. 중간에 팔았어요. 여기 가 있다가 이 팔았어요. A가 B C D 요렇게될때 A가 여기 요 자리에 A 가 주택 소유의 소유 준공 업식인가 <웃음> <웃음> 아, 어어 모든 요 소유자가, 전부 소유자의 이름에 요한 획이 요요 요 구간이 에러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부산의 조례는 어떻게나 이렇게 야무지게 한 줄, 두 줄, 세 줄에 걸쳐서 단서를 달아놨어요. 서울은 아예 요요 담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예 아무것도 안 되는 거고 서울은 아예 아무것도 안 되는 거고. 대구는 제 생각에 뭐줄 수도 있다 이래 놨으니까 뭐 이런 단서가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냥 우기면 될것 같고의 느낌에, 부산은 제가 볼 때는 안 됩니다. 이게 소유자가, 소유자의 자격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A도, 요 구간에 유지를 못했다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앞번에도 한번, 부산 친구의 재개발 그 입주권을, 어, 과소토지로 사셨던 분이, 레이 카운티 당첨이 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부산 진구의 재개발 보다는 레이 카운티가 먼저 입주할 그런 진도에 있었거든요 그거를 팔려고 오신 거예요 왜냐 그 과소 토지가 들고 있다가는 이 분양권 당첨되니까 당연히 안 되잖아요 1주택 될 거니까 팔아 버리면 당연히 되는 줄로 알고 오시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법대로 하면 근데 제가 다 돌려 보냈어요 아예 과소 토지는 저는 중개를안 하거든요 지금은 사격돼도 언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여기 집이 턱 생기는 이런 중공전까지이 팔은 모든 분이 비가 여기에 집 생길 수도 있잖아요. 팔아버리고 어? 집 팔았어요. 돈 들고 어 들고 있을 동안만 무주택 유지했습니다. 랄라룰루 이런 안내를 받지 않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여기 집탁 사버렸어요. 그러면 C, D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수업을 또 배웠어요. 제가 배울 때 조문대로 그래서 아예 저는 중개 사고 날것 같아가 아예 중개를 안 하거든요, 과소도시는 근데 제가 그렇게 돌려보냈어요. 그냥, 야, 안 됩니다고 보냈더니, 다른 데 나와가 거의 거래가 된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뭐, 이렇습니다. 재개발의 중개들이. 뭐, 제가 오른지, 뭐, 중개한 그 소장님 오른지 저는 모르겠는데, 어, 100건을 잘해도 나중에 한건 뭐, 부적격 나가지고, 그냥, 빽빽빽 하면서 부적격 다 뭐, 돌이켜내라 하면 돈다 서버리고 없고 뭐 이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그걸 항상 보수적으로요. 중개하실 때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 유튜브를 구독하고 계신 구독자분이 전국의 재개발, 이런 재건축의 그 중개를 하시는 현업에 계시는 공인중개사 소양님들이 너무 많으세요. 전화로 질문 오시는 분이 너무 많거든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하십시오. 어, 가서 토지는 처음에 사업 시행인가 때 자격대가 받으신 분이 그냥 그대로 입주하라고 하세요 그냥 정말로 능력보수가 얼마 됩니까 나중에 그 감당 안 됩니다 잘못하면 개인적으로는 저는그렇 그래 생각합니다 어,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오늘 일부러 그 질문 받은 참에 이걸 영상으로 한번 찍었습니다 사업 시행가부터 인준공일까지 모든 소유자 보유자가 다유제되고 모든 세대원이 다 무주택 유제되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고 계신 모든 분이 중간에 분양 당첨될 수도 있고 팔았다 싶어서 왜냐? 법적으로는 계속 무주택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당첨될 수 있어요. 다른 분양권에. 맞지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분양권도 양도소득세 할 때도 주택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분양권에 입주까지 안 가도 당첨되는 그 순간에 바로 가서 토지는 탈락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퇴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